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지금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앞으로 마스크팩 리뷰가 이런 식으로 두 개, 지금 세개 정도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영상으로 올라갈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해볼 마스크팩은 일리운에서 나온 그대로 얼려쓰는 마스크예요 아리따움에서 제가 사가지고 온 거고요 이거 굉장히 쓰고 싶었는데 한번 영상 때 문에 좀 밀어두다가 지금 이제 써볼 거예요. 지금 냉장고에서 꺼내와서 지금 얼려있거든요.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저는 티트리 쓸 거고요. 지금 있데 지금 얼어있어서 그냥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딱 나왔어요. 이렇게 돼있고, 안에 어, 실이 있어요. 얇은 실. 지금 사각사각 소리가 나거든요? 돼 있어서, 어,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. 여기도 필름 있고, 여기도 필름 있고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. 제거했어요, 한 면.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을 제거를 해볼게요. 투명 필름이 한쪽에 붙여져 있고, 다른 한쪽은 하얀색 필름이 붙여져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투명한 필름을 한번 뜯었고요. 뜯었어요. 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앞뒤가 있을 것 같거든요. 한번 설명서를 볼게요. 그런 다음 음, 그런 말이 없네요.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자체로 일게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얼려 쓰는 마스크라 그래서 뭔가 젤 타입으로 돼 있어서 뭔가 열기를 확 낮춰주고 그런 쿨링 얼음 팩 같은 그렇게 되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사실. 지금 붙였거든요. 네, 붙였는데 밀착이라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물탁이라던가 그런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가까이서 보이다시피 뭐 얼음이 얼려져 있다던가 그런 뭐 그런건 딱히 없어요 그냥 마스크팩인데 냉장고에 두고 쓰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솔직히 그래서 음 얼려 쓰는 마스크팩이라 해서 솔직히 여름이고 해서 쿨링 쪽으로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어, 뭔가 시트를 만들면서 이런 에센스 부분에서 뭔가 차이점이 있어서 쿨링을 더 시켜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, 그런 건 없네요 향은 그냥 티트리 오일 냄새가 나요 티트리 오일 냄새가 나고 어, 에센스 같은 경우는 그냥 물 같아요 사실 물 같고 지금 얼어서 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미 체온에 닿았기 때문에 녹았을 것 같은데 에센스 양도 솔직히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얼려쓰는 마스크팩이라고 타이틀을 달았는데 음 그냥 구저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솔직히 그런 것 같고 재구매 의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얼려쓴다고 한다는 거에 메리트도 없고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이 에센스 함유도라던가 그런 것도 좀 오히려 다른 팩에 비해서 좀 부족한 느낌이 있고 밀착력 하나는 좋네요 근데 밀착력 하나는 좋은데 굳이 다른 팩들이랑 비교해서 밀착력이 더 좋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... 그냥 마스크팩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인가 그래서 어, 재구매 의사는 없고 그렇게 어, 추천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특징을 어, 잘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, 그건 아니네요 그래서 음, <웃음> 저의 마스크팩 첫 번째 1 2윤에서 나온 얼려쓰는 마스크팩에 대한 리뷰였고요 사용시간은 15에서 20분 정도 붙이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아마 두 가지로 묶어서 나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오늘자 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안녕!